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992의 분석자료를 991의 복귀자료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991의 대분류 복귀입니다. 1그룹에서는 2월수에서 25가 나왔고요. 이월수에서는 보너스 볼 38이 나왔습니다. 2그룹에서는 3중복에서 44가 나왔고요. 2중복에서는 13번, 기타에서 18, 31, 33 이렇게 다섯 수가 나왔습니다. 어, 2그룹에서 쏟아져 나왔네요. 어, 3그룹은 전멸을 했습니다. 어, 지난주에 어, 3그룹이 1연멸 중이라서 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복귀 자료상 그런데 어, 대상수가 적어서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어, 전멸했어요. 2연멸이 돼서 이번 주에는 필출할 으로봐지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지난주에 2그룹의 이이 31번이 어, 별랑카파의카 별난카페 개인 자료상, 어, 제해드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어, 한 번, 어,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게 출을 했네요. 나와버렸어요. 어, 로또는 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나올 것 같은 수가, 어, 나와가지고, 어, 좀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어, 왕왕 있죠. 그래서 늘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여 같은 3 1일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추초관심수였는데요어 어, 3개 그룹을 올려드렸는데 두 그룹은 전멸을 하고 한 그룹에서 25달랑 1개가 나왔습니다. 음 지난주에는 좀 아까 사, 어, 앞에서 31번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31번도 나왔는가 하면 어, 여기 두 번째 그룹에 있는 19를 이별난카페는 이거 필출할 걸로 보고 있었는데 19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6, 19, 32, 45는 이번 주에도 또 살펴봐야 되는 대상수예요. 이거는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이 남는 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주에도 출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출할 시기가 임박해져 있는 그룹이거든요. 근데 전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그룹에서는 5번, 15번이, 어, 이 별난 카페 개인 자료상, 한수를 이루어진 필출 그룹에 들어있어서, 어, 5번, 15번을 지금 관심, 아, 40번 드네요. 40번도 그렇고요이걸 관심있게 보면서 올려드렸는데, 어, 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 991의 주말 분석 자료 복귀입니다. 어, 별난카페 자료상 흠결이 전혀 없는 수, 리네 수를 올려드렸는데요. 어, 이게 1연멸 중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 지난주에 또 전멸을 해서 2연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는 이제 필출할 거로 봐지는데, 어, 이 별난카페가 복귀를 시작한 이후로 3연별이 딱 3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다시 요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 수가 적을 때에는 두수 많으면 다소여섯수까지도 아, 이렇게 나와지는데요 아, 지난주는 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수, 개수와 관계없이 아, 흐름을 타고 오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아, 이번 주에 아, 다시 한번 주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 필출 삼수 그룹 로또 헌터 이 사이트에 올려 올라온 자료들입니다. 라이님께서 지난 주에도 세수를 올려드렸는데요. 지난 주에도 적중을 하셨어요. 여기서는 38 보너스볼 38이 나왔습니다. 라이님 자료를 이제 3주차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적중률이 높죠. 첫 주에는 세수를 올리셨는데 세수가 다 나왔고요. 두 번째 주는 한수. 어, 세 번째 주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보너스볼 한 수가 나왔습니다 어, 적중률 지금까지 100% 적중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 적중률이 높, 높아서 어, 그래서 이제 어, 라인님을 어, 연구실로 초빙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 라인님께 감사 감사 말씀드리고요 어, 상당히 좋은 자리를 올려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 헌터. 헌터가 전인데요 제가 올린 자료입니다. 어, 세수 중, 아, 구, 아, 여기 세수 중 예상 필출 삼수 2월 수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주초에 3개를 올려드렸는데요. 주초에 올려드린 3개 중에서 첫 번째 그룹에서 25가 나왔고요. 어, 두 번째 그룹은 이건 전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에서 여기서 보너스 볼이 있다면, 아니, 2월 수가 있다면, 25, 26을 우선 살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5, 26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25가 출을 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올려드린 고정한수. 한수는 이렇게 두 개를 올려드렸어요. 최종 고정한수 25로 올려드렸고요. 최종 고정한수 한수로 더 올려드린다고 올려드렸는데. 25는 적중을 했고요 19는, 안 나왔습니다. 앞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개 되는 수, 19가 꼭 출할 줄로 알았는데, 이게 안 나왔어요. 이게 지난주까지도, 지난주까지 5연멸이었는데, 이 그룹이 6연멸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도 이 그룹은 다시 관심있게 봐야 되겠고, 이 별난카페도 여기에서 다시 고정수, 또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이게 또, 또 전멸에서 7연멸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아, 그러나, 이거 주말까지 한번 관심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귀는, 아, 지난주 복귀는 마치고요. 이제 992의 분석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992의 분석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필출 3숙으로 롯도워터에서는 매주 필출 3숙으로 한 개씩을 공유하실 분석가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92의 대분류입니다. 어,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5, 3그룹은 필터 범위가 0에서 4 이렇습니다. 음, 이번 주는 3그룹이 필수할 거라고 봐지기 때문에 필터 범위를 1에서 4로 어,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이거 복기 자료 보여드릴 건데요. 어, 1그룹은 다시 두개그룹로 나누면 이월수와 이웃수로 나누어집니다. 어, 이 그룹은 세계 그룹으로 나누면 3중보, 2중보, 기타 이렇게 나누고요. 어, 이 그룹이요. 3그룹은 어, 세계 그룹으로 나누면 3중보, 2중보, 기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음, 이 3그룹이 이제 이연멸이기 때문에 이번주에는 필출할 거라고 봐지는데요 어, 뒤에서 다음 다음 페이지에서 이거 복귀자료하고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그룹입니다. 어, 3그룹은 현재 2연멸 중이에요. 그 때문에, 어, 이번 주에 이제 필출을 할 텐데요. 여기 복귀자료 보시면, 이게 상당히 긴 기간이죠. 요거 4개당 한 달이 지나가는 거니까, 이거 전체 따지면, 어, 몇 년치 자료는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 여기 보시면 3중복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 아, 3연멸이죠. 3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어, 현재 2연멸 중이니까 어, 2연멸이면 어, 다출을했죠 이거 한번빼놓고는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필출할 텐데요. 대상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좀 많죠. 그래서 여기 다시 세분화시켜 보면 2중복과 3중복을 묶었을 때 여기가 필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2중복과 삼중복을 묶어서 복귀 자료를 보여드리면은요, 여기는 이렇습니다. 이중복과삼중복 묶으면 복귀 자료가 이렇습니다. 현재 2연멸 중이에요. 이 복귀를 시작한 이후로 3연멸이 딱 4번, 5번 있었네요. 둘다 5번이요. 그 다음에 6연멸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6번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이연멸이면 다 필출을 했어요 현재 이연멸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기서 출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물론 여기 3연멸이 있고 6연멸도 한번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야 돼요 그러나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타는 그러면 전, 이건 전멸이냐 전 그건 아닙니다 이 기타도 좀 살펴볼까요 여기 기타요 기타는 어, 복귀 자료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 이 기타가 복귀를 시작한 초기에는, 어, 잘 나오질 않았어요. 이 전멸을 주로 많이 했었죠. 여기 보시면은요. 그런데 점점, 점점, 점점 어, 이 횟수가 지나갈수록, 이제 출하는 쪽으로 이게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출하는. 또 여기 보시면 이게 5연속 출한 적도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현재 3연멸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할 시기가 어, 임박했습니다. 이 최근 자료요이 최근이라도 이거 네 개당 한 달씩 따지면 이것도 한 여기도 꽤 여러 야 되죠. 그래서 어, 최근 들어서 어, 출하는 빈도가 높아진 그룹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 1, 27, 29, 35, 36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본다면 다시 이제 대분류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이 3그룹이 이중복과 삼중복을 묶어서 여기서 출해주고 기타에서 출해준다는 가정하에서 어, 이번 주에는 한두 게임 정도는 이렇게 필터하는 것도 어, 권해드리겠습니다. 많이는 말고요. 한두 게임만요. 어, 여기 2월 수에서 필터 범위 1에서 2, 2월 수에서 필터 범위 1에서 2, 또이 그룹은 이중복과 삼중복을 묶어서 필터 범위 1에서 2, 기타에서 1에서 2. 그 다음에 3그룹도 2중북과 3중북을 묶어서 1에서 2. 기타에서 어, 1에서 2. 이렇게 하면 이게 6그룹이 되죠. 아, 그렇다면, 보너스 볼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보너스 볼까지 포함하면 총 7수가 되는데, 여기서 6그룹을 이렇게, 아, 이게 기타가 출해준다면, 기타들이 2그룹과 3그룹에서 기타가 출해주고, 2중북과 3중북이 같이 출해준다면, 어, 이러한 필터도 어, 한두 게임 정도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주말에 할 것이 아니고 주중에 한번 필터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어, 이 별난 카페도 일단 이렇게 필터를 한번 해볼 겁니다. 해서 어, 특이한 흐름이 나와지면 어, 주말에 자료 올릴 때 함께 <웃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별난 카페가 가지고 있는 필터기는 일곱 수 필터기예요. 어, 물론 이제 제가 직접 만드는 필터기이기 때문에. 어, 지금 뭐냐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필터기하고는 다르죠? 달라요. 다음은 992의 주초 관심수입니다. 어, 이렇게 4개 그룹을 가져나왔어요 어, 6, 19, 32, 45, 또 7, 22, 23, 41, 43, 8, 16, 24, 32, 40, 5,11,14,22,35,39. 이렇습니다. 어, 여기 첫 번째 그룹은 지난주에도 올려드렸는데, 전멸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19가 나올 것 같았는데, 어, 19가 안 나왔습니다. 네, 이번주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 남는 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주에 이거 관심있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그룹은 이거는 8의 배수입니다. 8의 어, 배수가 지금 어, 연속적으로 지금 전멸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어, 특히나 첫 번째 그룹과 두 번, 세 번째 그룹에서 이 32가 중복되고 있는데, 어, 이것도 지금 이별란 카페는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나머지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아, 네 번째 그룹도 어, 이번 주에 출출할 거라고 봐지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어, 네개 그룹을 가져 나왔습니다. 어, 이네개그룹이다 출을 각각 출을 해줘서 우리 주득자님들께좀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아직은 주초이기 때문에 어, 깊이 분석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 뭐 참고하시고요. 이상으로 어, 이번 주 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